네 오늘은 제가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0평짜리 상가 천장에 들어갈 석고보드의 물량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천장 시공을 1면으로 시공을 했을 때몇 장이 들어갈까요?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3, 2, 1, 땡 혹시 맞추셨나요? 맞추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3초 안에 석고보드몇 장이 들어가는지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보실까요? 네, 안녕하세요 목삼촌입니다. 물량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좀 거창하죠? 하지만 목수삼촌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석고보드가 몇 장이 들어가는지 물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. 먼저 석고보드의 규격을 알아야 됩니다. 석고보드는 가로 0.9m, 세로 1.8m입니다.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? 가로 900, 세로 1800mm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석고보드 한 장의 면적을 0.9 곱하기 1.8로 계산하면 1.62 제곱미터가 됩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? 계속 들어보세요 이 석고보드를 두 장의 면적을 더하면 3.24 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수치를 평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 평이 나옵니다 즉 석고보드 두 장이 한 평, 한 장이 반 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. 10평 천장에 들어갈 석고보드는 몇 장이 될까요? 3, 2, 1, 땡 맞추셨나요? 어렵다고요? 그럼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. 1평이 두장이니까 10평이면 20장이겠죠? 그럼 두 번째 100평 천장에 들어갈 석고보드는 몇 장일까요? 3, 2, 1자 여러분들은 200장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석고보드 물량 뽑는 방법을 마스터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자재의 물량을 뽑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생각한다면 물량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